성을 가지신 아, 고객님이신데 남편의 그 얘기네요. 남편, 네. 본인이 아니고 남편 네 덕분에 네. 남편이 편한 잠 잡니다. 일단 모호 증세는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. 숨소리도 많이 작아졌고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 더 많은 연구 개발 응원합니다. 음, 음. 아,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가 저에게 또 힘이 되고 음. 또 앞으로 나가는 음. 아, 또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? 음. 네, 이럴 때또 보람도 있고요. 음, 음.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으니까 또 제가 또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많이 또 연구 개발에 또 매진하고 음, 음, 있잖아요.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 좀더 편안한 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. 네네네. 네, 네. 코. 그 옆에 분도 같이 볼까요? 네. 인천의 고객 신인데요 음. 자고 나면 예전보다 많이 개운합니다. 코고는 소리는 아직 크네요. 음. 그래도 무호흡은 안 하는 듯해요. 일단 평소보다 많이 덜 피곤합니다. 자, 음. 코고리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계시죠. 음. 그거는 무호흡이 코고리로 개선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기도가 완전히 막히면 무업 조금 열리면 저옵, 조금 더 열리면 코고리잖아요. 음. 그러니까 이무업이 나타나야 될 시점에 음. 코고리가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음. 기존의 코고리는 없어졌고 음. 무업이 코고리로 바뀌어진, 전환이 네. 됐다. 음. 좋아진 거죠. 음. 그래서 이거를 또코골이까지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조절기를 이용해서 음. 이제 조절을 해가거나 음. 아,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. 네네. 네. 그래서 그 우리 실장님이 2, 3일 뒤에 턱에 무리가 없으면 네. 어, 좌우 조절을 해보시라고 또 그렇게 네. 안내를 해주시는 거네요. 네네. 네, 그렇죠. 네, 네. 아이고 참 친절한 우리 수면건강연구소예요. 네네. 네, 네. 이걸 하는 이유. 우리가 음. 코골이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음. 잠을 편안하게 자고, 음. 그로 인해서 아침에 개운하고, 음. 그 다음에 활기차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. 음, 궁극적, 소, 그렇죠. 네. 음. 그래서 코골이 소리가 많이 줄었다. 음. 그것도 하나의 지표지만, 음. 이 삶이 달라졌다. 음. 그게 훨씬 더 어,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음. 그렇죠. 음, 문제죠. 네. 그게 좋아지면 음. 되는 음. 겁니다. 네네. 호구리는 뭐 어떤 원인이, 다른 원인이 있거든요. 그럴 때는, 어, 가끔 수술을 동반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. 음. 근데 굳이 나는 수술까지는 원치 않는다. 그러면은 음. 타협하는 거예요. 음. 호고리소를 줄일 수만큼 줄여보는데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다? 음. 그러면은 거기서 타협하고 일단 무분만 없어졌다는데 음. 어큰 만족을 하는 것도 음. 방법이죠. 그래서 음. 100% 모든 걸다 해결하는 건 아니거든요. 음. 그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. 음. 오늘 고객 중에 한 분은 너무 심하셔가지고 양압기가 너무 힘들으셨어요. 음. 양압기를 쓰시는 분인데 음. 너무 심하니까 압력이 굉장히 높아요. 압력이 <웃음> 바람의 세기가? 네. 음. 보통 무흡증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뭐 압력이 8, 9, 10이 정도에서 하는데 맥시멈이 20이거든요. 네. 그거는 이렇게 어 바람 나오는 걸슉받으면요 머리털이 만아요 태풍이 막푹 음. 나오거든요. 그걸 그 쓰고 자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쓰는데 바이오드 하시고 이제 압력이 팍 떨어지죠 어... 숨쉬기 훨씬 편하니까 그렇게 네. 병행해서 쓰는 할...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음... 양압기 적응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쓴 물론 양압기 잘 적응했으면 좋은데 도저히 못 쓰시는 분도 꽤 많으시거든요 음... 그래서 이렇게 병행해서 쓰시면 음...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음... 양압기 쓰시는 분들도 너무 양압기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음... 네. 함께 쓸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 양압기를 벗고도, 바이오 가는 만으로도, 음. 또,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시니까, 음.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. 자는 동안에 편안하게 자지그렇 양압기랑 싸우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. <웃음> 근데 대부분은 문제는 양압기 때문에 더 잠을 못 잔다고 하시니까 문제죠. 네. 네. 그래서 그런 것도 방법이니까, 음. 어, 잘 듣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자, 눌러야 된다 어디? 여기, 여기, 그리고 여기, 요기, 여기, 요기. 여기를 눌러주세요. 눌러, 눌러, 눌러. 잘한다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2, 5, 6, 0 2 2 3. 감사합니다